2명은 몰라도 냉네임은 되게 있으면 거예요. 바닥에서 모르면 조금 가치질 정도. 천에서 한 2, 3,000, 내리고 도 그냥, 그냥 그, 그 물에서만 노는 거죠. 다음 물로 넘어가질 못해요. 근데 제스는은 어느 정도였어요? 쎄는 한5 0 0 0 0 0 0 이렇게 계속 넘어갔어요. 한올 때마다 술을 이제 몇 천만 원씩 시키고 아르망비가수0씩 시키고 하니까 그러니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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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넘어오니까 네. 그 다음에 그 사랑에 곡이 있어 전용곡 아, 응. 전용곡을 틀어주기 응. 원하는, 응. 원하는 거래요 등장목이라든지 아, 응. 응. 그때도 와서 늦게 와서 알망한 10명이나 20명 정도 시키고 그 10.5 여자에게 한 10명 정도 묶어가지고 마산이랑 같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묶고 놀다가 제스퍼가 하룻밤 술값으로 3억 원 가까이 쓰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도 있습니다 3억 정도 쓴 걸로 알고 있어요 3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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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재 나와서 살죠. 아 정말 이게 진짜 억울한 게 정말이에요. 가상 화폐 거래소 빗썸의 수상적은 배후 실력자 그들의 정체를 추적합니다. 서울 강남의 유흥가에서 하룻밤 술값으로 억대의 돈을 쓴다는 신흥 재력가 제스퍼. 강종현 씨 그가 자기 명예 재산이 거의 없는 파산 상태의 신용불량 상태란 것도 놀랍지만 국내 2위 가상 화폐 거래소 빗썸의 숨은 실력자란 소문이 더욱더 놀랍습니다 가상 화폐 거래소는 증권 시장의 거래소와 은행 증권사의 역할까지 한꺼번에 수행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투명성이 중요한데 정체가 의심스러운 인물이 이 거래소의 숨은 실세란 것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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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광올레통신이라는 KT 휴대전화 총판을 차려 큰돈을 벌었는데 2015년경 갑자기 문을 닫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저희 예전에 대광올레통신이라고. 예 저희 건물 10층에 입주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KT 그, 가입자소가 6번째로 네. 많은 대리점이 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대리점이죠. 그가 우리 10층을 다 썼는데. 아, 집층을 통으로 다 썼어요? 네, 통으로 다 썼는데 집0층 통으로 다 쓰고 8층 조금 썼어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또그 임대 담당한테 물어봤더니 임대 담당도 별도 로 연락 받은 게 없다고. 근무했던 사람도 네. 통화해 보니까 뭐 그만뒀다 뭐 이렇게 이야기라고. 강종현의 이름이 언론에 등장한 것은 2017년 국세청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오른 것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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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강종현 씨에게 약 35억 원을 대출했던 금융사 아직도 20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채권 추심을 통해서 10억 원정고 현재 회수원금약 회수 20억 원 정도 됩니다. 네, 강종현에게 각사 절차, 명령, 류 등을 통 지속적인 채권 추심을 통해 전개하고 있습 하지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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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충 뭐 정확한 건데 한 150억 정도 이만 이만, 아 기사에도 그렇게 나온 걸 알고. 그럼 그걸 아직 못 받으신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지금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본인 명의된 로지산이 하나도 없어서 예. 지금까지도 뭐 재산 명시 신청이나 뭐 여러 가지 재산 조회 해보고는 있는데 관련자들 다 정도는 그 회상 명의로도 없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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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종현 씨에게 취재를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잠적했던 강종현 씨는 제스퍼란 이름으로 고급 클럽에 등장합니다. 어, 2017년 아레나 때부터 많이 활동했고 그리고 2018년 버닝썬 그리고 2019년 레이블. 네, 레이블 많이 갔었고 어떻게 네. 네. 음. 돈을 벌었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좀좀게 있나요? 좀. 제스퍼 핸드폰 쪽으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그거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분실폰, 그 강남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핸드폰 엄청 흘리잖아요, 술 먹으면. 그럼 이제 감정인이그 분실폰 싹 모아가지고 그거를 중국으로 날렸다, 그 분실폰 날리는 업체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통신 쪽 일을 좀 계속했고요. 제가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통신을 오래 해왔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판매나 그런 쪽을 많이 갖고 있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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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조합이 지분을 가지고 있던 버킷스튜디오와 인바이오젠, 비덴트 등세개의 상장사의 대주주가 되었습니다. 이중 비덴트는 빗썸의 지분 34%를 가진 단일 최대 주주였습니다. 어, 최근 콘텐츠에 대한, 어, 강재현 씨는 상장사 3개를 인수한 230억 원을 어떻게 마련했을까? 있고. 상장사를 인수하기 전 강재현 씨는 IT마트라는 업체를 설립해 휴대전화, 악세서리를 팔았습니다. 강지현 씨가 운영했던 아이티마트. 빚을 갚으라는 고지서가 덕지덕지 붙어있습니다. 아이티마트는 강종현에게 보증을 서는 바람에 부도가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도가 나기 전 아이티마트의 총 자산은 약 16억 원. 결국 상장사 인수자금 230억 원은 강종현 씨가 은닉한 돈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강종현이라는 인물이 되게 신기한 게 저도 업계를 취재하면서 많이 들었던 게 강지연 대표가 사실 사장의 자리는 있지만 이제 실제 이제 힘은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강모 씨로만 알려져 있었는데 이분이 강지연 대표의 오빠고 그리고 나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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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뒤에 다른 전주가 있지 않고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특히 뭐 인바이전 같은 경우는 유가증권 상장사인데 이세개 회사를 경영권을 한 번에 다 먹었다. 아마 그 기록에 남을 겁니다, 이게. 근데 지금 그렇게 한거아니가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의심을 하는 거죠. 이거 강지현 씨는 바지다. 강지현 씨가 인수한 비덴트입니다. 회장 명함을 가지고 다닌 강종현 씨와는 어떤 관계인지 물었습니다. 거기 비가써있어 자기 회장이라고. 다 대해서는... 저희, 강지현 대표에게 취재를 요청했지만 음.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인터뷰에 응할 수 없다는 <웃음>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왔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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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번호가 똑같은 이 차량들 역시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습니다. 차제 명의는 없는데요. 여동생 명의 차 하나 있고 그리고 타고 있는 게 성현이 차거든요. 어쨌거나 페라리도 대표님 타고 다니신 거잖아요. 페라리 제가 안 타고 다니는데요. 대표님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데 모르는 사람 차예요? 지인 차인데요. 제가 타고 다니는 차는 아니에요. 대표님 친구 집에 살고 있는데 주차를 거기다가? 우리 주차 제한이 없어요. 인기 디제이들이 소속되어 있는 이니셜 뮤직의 실 소유주가 강종현 씨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아, 이니셜 뮤직의 대표로 되어 있더라고요. 나요. 음악 감독이에요. 그 옛날 레이블 음악 감독이고 그 DJ예요. DJ.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실제 대표일 가능성이나 가지 죠 지분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사실 네. 네네. DJ예요, DJ.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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네. 문도 잘그긴 했는데 어제까지 있었는데? 어제까지 있었어요? 예예전방에 네, 네. 어? 문이 좀 잠겨 있다요네 문도 아예 잠겨 있고 그 간판 앞에 인쇄 물지 이랬던 게다 빼져 있더라고요. 네. 어 저기 품대는데 그거? 아 어, 그래요? 어 그때는 또 신차 별지 있시는데 잠시만 물어본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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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과 인선이 얼마나 됐다고 망했다고 그럴 정도는.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버킷 스튜디오는 왜 비썸 라이브에 60억 원이나 출자했을까취재를 어,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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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런 사채를 대값 주식으로 바꿔줄 때쯤 꼭 호재가 터집니다. 그러면 그 주식이 급등을 하겠죠. 그때 차익 시행을 내서 이 사준 사람에게 이익을 가져가게거 그럼 누가 본 투자를 보느냐.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봅니다. 검찰은 강지현 대표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강종현 씨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 회사에 도 없고 회장 없다라고 공적으로 저희가 요그 저희랑 관련이 없는 분이고 보고서 그런 게있 강종현 씨는 국회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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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제 거래소를 찾아와서 로비를 하려고 그렇죠 로비를 하려고 그러면 실세가 존재를 찾아야겠죠. 그런데 이제 걔네들이 우리는 정식으로 합니다. 상장 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서 검토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달이 나잖아요. 안달이 나는 애들을 경대를 붙여요. 실제 상장 과정에서 뒷돈을 줬다는 개발자도 있습니다. 배용준 씨가 개발에 참여해 화제가 됐던 Q사의 코인. 빗섬에 상장을 신청했지만 지지부진, 진척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내는데 감간무소식으로 상장에 대한 답변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유로 상장을 거부당합니다. 저희가. 이유는 그냥 본인들의 명목상의 그런 것들을 댄 거예요. 그냥. 아직 뭐이 저희가 발행했던 게 중소형에 뿌려지지 않아서 유통량도 충분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코에 걸면 코 버리고 걸면 귀 걸면 귀버는 상장. 어떤 심사 기준을 볼 수가 없어요, 저희는. 그때 비섬 상장을 도와주겠다는 브로커가 나타났습니다. 중국 국적의 Y였습니다. 그때는 막기를 잃은 거요 그래서 인이 상장 역사 갖고 는 거예요. 그뒤 버진 아일랜드에 적을 둔 NCC라는 업체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상장 피라부르는뒷돈과 마케팅비를 보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명목상 명기는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는 금액인 마케팅비, 그러니까 통칭 우리가 알고 있는 상장비 45만 불 미화 수준의 US 테더를 납입을 요구받습니다. 얘를 언제든지 달러로 바꿀 수가 있어 큐코인 개발자들은 상장비 약 10억 원과 마케팅비 약 20억 원어치의 코인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80억 개의 코인을 발행을 했는데 1%에 8천만 개를 내놓으라고 해요. 근데 굉장히 예리적인 거거든요, 이거 그런 수치를 본 적이 없어요, 다른 데서는. 굉장히 과도하게 지금 요구를 한 거고 2천억짜리 프로젝트였던 거예요. 총 2천억?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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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뭐뭐뭐 마케팅 비로 제공한 가상 화폐도 어느 분야에 얼마나 사용했는지 알 길이 없다고 합니다. 보시면 상장 비맞지 않습니다. 저희는 마케팅 공식 얘기를 한 시점이에요. 좋아. 그럼 니네 마케팅 어떻게 했는지 좀 보자. 4 5억 어떻게 썼으며 내부 리소스에 어떻게 투자를 했으며 30만 왜갔으며그 얘기를 하면서 8천만 개 중에 뭐 했니네? 뭐 했니? 신라 면세점에 투자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한 코인의 개발자도 상장을 위해 뒷돈과 마케팅 비를 줬다고 증언합니다. 상장 뒷돈을 보낸 것은 역시 버진 아일랜드에 적을 둔 NCC라는 업체였습니다. 마케팅 피가 US로 1밀리언이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네, 그리고 4억 12억을. 그때 당시에 12억 정도 됐겠죠. 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저희 가 토큰을 주는데 약한 US달러 55만 불에 해당하는 토큰을 줬고요. 또 그리고 USDT로 50만불에 해당한 토큰을 또 마케팅 비용 따로 줬어요. 그래서 총약한 어, 2밀리언 정도 되죠. 200만불 정도 되는 거죠. 200만불이 그러면 마케팅 비용과 상장 필 피... 네네. 그 면목으로 그... 가져갔죠. 20한 4억 정도 되겠죠 정도 네, 지난 그 코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뒷손에 음... 상장되는 소음만 김치코인드. 네. 프로젝트들은 대부분이 상장비를 뒷돈을 주고 상장을 한 거예요. 저도 그런 상장을 몇번 진행을 해봤고 그 당시 비용이란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들은 다 알고 있었으니까 일단 돈을 뒷돈에서 받아서 상장비를 받아서 할수 없고. 네. 이른바 상장피는 누구에게 전달됐을까. 가상화폐 개발자와 NCC를 이어줬던 브로커 Y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나 아시지요? 교수님께서는 빗썸의 상장을 해주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돈을 분명히 받으신 걸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수개만 했고요. 예. 네, 통용 역할만 했고요. 돈은 저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요. 아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뭐 돈은 그 수개 보내는데그수개 한테 부는 거 물어봐야 되죠. 아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교수님께서는 아무런 이득을 보지 않으셨어요? 네. PD 수첩에 접수된 빗썸 관련 제보입니다. 티라는 또 다른 브로커가 빗썸 상장대가로4 0여곳에서 뒷돈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진실은 돈을 받은 건아요이훈이그돈고 그 받으라고 거든요 음... 나중에는 d v i 법인 하나를 만들어서 이제 그쪽이 이제 상장비를 받는 걸로 그렇게 겠죠 <웃음> 민병덕 의원은 국회에서 빗썸의 상장비 의혹을 공식 제기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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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피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정훈 의장과 접촉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끝내 닫질 못했습니다. 비섬 측에 이정훈 전 의장을 연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외부의 동식을 게 많이 터렁하시는 분고 외부의 활동을 안 하시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신상용보다 어서 오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전혀 알지도 않겠지만 뭐 지금은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거나 저희가 좋은 것고 있는지는 아닌 상태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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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MBC에서 나왔는데 중본에 여기 주민센터 주소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아, 그건 그치? 거주불명 등록자라고 해서 거주불명. 거주불명. 그 옛날에 말로 하면 말소고요. 네. 그주소지에안 사신다고 해가지고 주민이 신고하거나 사실 조사를 했을 때안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분이 어디에 산다 이렇게 신고를 안 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내가 어디 살고 전입을 하면 저희는 뭐1 4년내전입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안 해서 말 수가 되는 거 음. 어디에 사는지 알 수가 비섬은 거래소 차원에서 상장 대가를 받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분이 상장 피해를 받았느냐라고 한다면 어, 그거는 모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사기를 쳤을 수도 있죠 내가 비섬과 무슨 관련이 있어? 그래서 내가 나한테 잘 주면 상장 상가, 상가필 나한테 주면 해줄게라고 했다면 그건 이제 개인적인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근데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임직원 절대 아니었고 저희 어떤 비즈니스에도 관련적이 없다. 뭐 보셔야 될것 같아요. 비섬은 회사 차원에서 상장 대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난 가상화폐 개발 업체들은 이른바 상장피로 불리는 돈을 주고 나서야 지지부진했던 상장심사가 순조롭게 이뤄졌다고 주장합니다. 공정해야 할 가상화폐 상장심사가 돈과 인맥에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혹의 중심에는 빗섬 실소유주 이정훈 전 의장이 있습니다. 2019년 빗썸은 스스로 코인을 개발해 상장하려는 시도까지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직접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스스로 상장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바로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빗썸 코인, 즉 BXA 사태였는데요. 여기에는 이정훈 전 의장의 또 다른 노림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2018년 이정훈 전 의장은 빗썸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가상화폐를 만들어 이용자와의 거래에 사용하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 때 나왔었던 이야기가 빗썸 코인이라는 걸 만들자. 그래서 이 빗썸 코인으로 안에서 기초통화처럼 쓰자. 빗썸 입장에서는 거래소에는 그 현금을 이 BXA라는 거를 만들어서 거래소 코인을 만드는 그 순간에 이거 자체가 자기 거가 되고 자기 거가 되는 그 순간에 예를 가지고 계산을 받으면 2019년 싱가포르에 세운 비썸의 자회사에서 실제로 BB 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BB 코인 판매권을 따기 위해 이정훈 전 의장을 만났던한 투자자는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제3국의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에서 비썸홀딩스를 인수하는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그러면은 우리 쪽에서 낼수 있겠냐라는 얘기가 분명히 있었고요. 직접 들으신 거? 네, 직접 들었습니다. 인수를 이제 계약을 하고 잔금은 코인을 판매해서 잔금을 치르면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돈이 없는데 그러면은 코인을 집어내서그 돈으로 이제 마련을 하겠다는 네, 그렇도록 예, 네, 저는 이해했습니다. 빗썸의 자체 가상화폐를 투자자들에게 판 돈으로 제3국에 세운 법인이 빗썸을 인수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제3국에 예, 제3국에 시계감은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이 회사가 빗썸 홀딩스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는 거죠. 그럼 이제 계약금이 들어가야 되고 그 계약금은 이제 우리 쪽에서 내야 이런 얘기였던 거죠. 빗섬 인수에 나섰던 김병건 씨도 이정훈 전 의장으로부터 비슷한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정훈이 이 저한테 제안이 처음 안 되는 디버스터즈라는 회사가 싱가포르에서 코인을 만들었으니 비비코인을 당장화지키고뭐 아이쇼를 해서 그걸 성공하는 거를 전제로 뭐이거를 기를 하자. 뭐 이런 제안이 왔었어요. 디버스터의 자산을 인수해서 새로운 회사에다가 어떻게 하자. 뭐 이렇게 왔었어요. 김병건 씨는 이 제안을 받아 빗썸 인수에 나섰습니다. 먼저 싱가포르에 BTHMB 홀딩스를 만들었습니다. 그 모기업인 SG브레인테크놀로지라는 법인도 만들었습니다. 김병건 씨와 이정훈 전 의장이 각각 절반의 지분을 갖는 구조였습니다. 빗썸 지분의 인수 비용은 약 4천억 원. 김병헌 씨는 먼저 계약금으로 1,200억 원을 이정훈 전 의장에게 줬다고 합니다. 나머지 2,800억 원은 비썸의 자체 가상화폐가 상장되면 그 판매 대금 등으로 지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BXA 코인이었습니다. 비썸은 BXA 코인 상장 이벤트를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비썸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BXA 상장 기념 사전 이벤트 안내 공지상입니다. 당연히 일반 사람들은 믿지 않겠습니까? BXA 판매에 비서 임원들이 관여됐다라는 증거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병원이 싱가포르에서 그 세미나를 되게 열었었어요. 그때 한참 막 세일하고 있는 와중에. 그때 누가 천직 비서이사였던김 이사가 나서가지고 이비서 코인을 어떻게 전 세계지를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브리핑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빗썸 판매에 썸현 전현직 임원이 그 있다는 걸 저희가 그 수백 명이 다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건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열심히 펀딩을 했고요. 그걸 보고. d x a 코인이 빗썸의 기축 통화가 될 것이란 정보가 퍼지면서 투자자들이 몰렸습니다. 빗썸에서 그 코인을 발행을 한다. 정상적인 거래소 코인은. 상승을 안할 수가 없다는 라 것은 그 당시 누구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썸이 발행하는 코인을 안 산다는 것은 코인을 아는 사람치고는 뭐 바보죠. 투자금액은 한 130억 정도 투자 했습니다. 몇명 정도 네. 있한 한 300명인데. 300명? 네, 300명. 저는 개인적으로 한 16억 정도 채 저도 했고 그걸 보고 저도 대박이라고 생각해서 제 주위 회원들이 있거든요. 그 연구소 회원들 그들에게 이건 비싼 코인이고 진짜 큰 돈을 벌수 있어. 한번 같이 한번 이거 이번에 사보자. 아이쇼 동참해 보자. 그래서 제가 거둔 돈이 약한 2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제 돈도 한제 돈도 한 4억 넘게 들어갔고요. 하지만 BXA 코인은 상장되지 못했습니다. 상장되기 전에 선 판매를 금지하는 국내 법규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I.쇼가 금지되어 있고 내국인들에게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이것을 발행한 김병건 어, 김병건님 그쪽에서 내국인 쪽에 판매한 정황이 있다라고 하면은 비섬이 책임질 수 있는가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원화 계좌 거래를 농협이 끊어버리겠다라고 한 겁니다. 저희도 상장을 하려고 했었어요. 상장을 하려고 했었지만 어, 그러한 리스크를 안고 상장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BXA 코인은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둘이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 멱살을 잡고 막 우, 눈물을 막 뚝뚝 흘리면서 야이 새끼야 돈다 죽어 막그 진짜 눈물 나거든요. 못 보거든요. 아 너무 힘들어죠 정말 그중에 어쩌면 진짜 이름 써놓고 저든 뭐 김병만이든 이정훈이든 이름 써놓고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코인을 팔아 비썸을 인수하려던 김병건 씨의 계획도 어그러졌습니다. 김 씨는 BXA 코인을 판 돈을 전부 이정훈 전 의장에게 줬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BXA 투자자들이 BXA를 건지고 싶으면 그리고 만약에 한 분이를 이런 데서 받을 것 싶으면요 이 돈은 100% 이정훈한테 갔어요. 돈을 가져간 사람이 한 분이 누가 한 분입니까? 김병건 씨에게 정식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거부했습니다. 소송이 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언론에 이렇게 나서서 뭐 말씀하시거나 뭐 이런 거를 좀 자제하고 있고 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정훈 전 의장은 이 과정을 통해 김병건 씨에게서 받은 계약금으로 싱가포르의 빗섬에 모회사를 세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M&A를 할 수도 있고 주인이 바뀔 수도 있고 외국계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을 사갈 수도 있고 무한 형제도 다 같지 않습니까? 사갈 수 있습니다. 투명해야 됩니다. 공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 거래가 아주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정을 하죠. 그런데 네. 그런 M&A 과정에서 뭔가 불법의 소지가 있거나 뭔가 회피하려고 한다거나 뭔가 다른 이유로 인해서 그것을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싱가포르는 법인세 세율이 어, 최고 세율이 17% 입니다. 한국은 25%가 되는 거죠. 이런 점 때문에 어, 상당수 금융지주회사들이 싱가포르 싱가포르에금융주의사를 만들고 거기에서 가능한 세금을 이름하여 절세 전략을 세우는 곳으로서 아시아 쪽에서는 싱가포르의 최적화되어 있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이정훈 전 의장은 해외 부동산 취득에도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전 의장이 직접 베트남을 방문해 리조트 구매를 알아본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종그 의장이 배 타고 왔을 때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몇분 배었을 때 어떻게 느낌이 개인 투자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었나 아니면 비썸 그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어떻게 뭐 비썸 통한 어떤 투자라고 좀 보셨나요? 글쎄 이제 그때는 제가 그냥 이제, 이제 게막 개인 개인적으로 하려고 했던 거같습니다 여기에 법이 현지 투자 법인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 예. 아무래도 현지 투자 법인을 별도로 만드는 것은 어, 어 그거하고는 하나 없는 날 아닙니까? 아무거나. 그뒤 그렇죠. 그 이정훈 전 의장의 측근 인사들이 베트남 다낭에 5성급 리조트를 사들였습니다. 이 리조트는 현재 리모델링 중입니다. 사람 어디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리조트의 명의는 현지 법인 골드버거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리조트 집은 100%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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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 입주한 것 중에 아시아 에스테이트라는 곳이 아아시이트요 네, 네. 여기에는 라고 되어 있는데. F, 30S, 어, 아, 도지만된 거. 네, 네, 여기 계속 시아요 아. 비섬은 베트남의 리조트를 산 것은 회사 차원의 투자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 올라가고 있었고, 그때 베트남 많이 핫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투자 결정을 해서 그걸로 이제 결정해서 산 거고, 거기에, 거기에, 거기에 무슨 이정훈이라고 하는 사람의 돈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회사가 회사차원에서 투자를 해서 지금도 그 투자가 계속되어 가고 있고, 어, 나중에 이게 지금 손해볼 투자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게 어떤, 이제 그왜 갑자기 거기서 이정훈이라는 이름이 딱 나온지 잘 모르겠어요. 빗섬이 자회사를 통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지만 이정훈 전 의장의 개입 여부는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정훈 전 의장이 지중해의 섬나라 키프러스에 영주권을 신청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전 의장이 영주권을 신청한 것이 현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키프러스 영주권을 취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 이민 상담소에 물어봤습니다. 이거를 하는 이유는 이제 그 자산을 한국에 있는 자산을 외국으로 빼기 위해서 많이 하죠. 아, 이 나라가 쉬워요 그게? 영주권을 따면 은 한국에 있는 돈을 다그 가져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기간도 짧고 비용도 적게 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뭐 증여세 뭐 없이 증여를 할 수도 있고 <웃음> 자녀분들한테. 아이들한테? 네. 빗썸은 이정훈 전 의장 개인의 문제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것이 뭐, 마치 무슨 뭐 어떤 세금 어떤 세금 좀 피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얘기한 것같데 어, 그런지 아닌 모르겠습니다. 이정훈주에게 그러려고 하는 나라고 물어봐야 될것 같고. 사실상 그런 것을 주주도 저한테 얘기할 이는 전혀 없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헌법으로 해외에모회사를 만들어 한국을 떠나려 하는 빗섬의 사실상의 소유주 이정훈 전 의장. 빗섬의 단일 최대 주주인 비덴트를 사들였지만 바지사장 의혹을 받고 있는 강지연 대표와 강종현 씨. 이들은 수많은 법인으로 연결된 복잡한 지분 관계망 속에 자신을 숨기고 있습니다. 지배구조가 불분명하다는 얘기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얘기고요. 근데 의도부터... 최종 책임자를 불명하게 확 하려는 이제 법을 회색 지대를 좀 악용했다는 라게 추정이 될수가 있는 거죠. 국회는 이정훈 전 의장에게 국회에 나와 의혹에 답하라고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지만, 이정훈 전 의장은 지금까지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과도기의 현상이라고 보기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비썸을 둘러싼 의혹은 심각합니다. 빗섬의 사례에서 보듯이 가상화폐 시장은 이미 천문학적 규모의 돈이 오가는 금융시장이 됐는데도 가상화폐가 실제 화폐가 아니란 이유로 현재 법망은 여전히 허술합니다. 자금 세탁 방지 의무 등을 규정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즉 특금법이 제정됐지만 상장 뒷거래, 내부 정보 유출과 시세 조작, 탈세 등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불거지는 여러 가지 비리를 처벌하기에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한때 시가총액 약 50조 원으로 평가받다가 지금은 휴지 조각이 돼버린 테라루나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피해는 오롯이 개미 투자자들에게만 돌아갑니다. 가상화폐 시장을 주무르면서 단기간에 큰 돈을 벌어온 사람들의 검은 욕망으로부터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블록체인 생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상화폐 거래소에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법규를 금융기관에 준해 강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